말하는 자세 시선은 상대방의 얼굴에 든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대화 중 창문 등 엉뚱한 곳을 들어져라 응시하는 것은 큰 신뢰가 된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포개지 않는다. 거만하고 몰상식한 사람이란 평을 들을 수 있다. 다리 떨기 머리카락 만지기 손 비비기 손톱 깨물기 몸흔들기 등. 좋지 않은 버릇이 무의식 중에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너무 심한 사투리 불명확한 발음은 삼간다. 발음은 훈련에 의해 개선이 가능한 만큼, 적절한 속도로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한다. 소리내책 읽기를 반복하면 도움이 된다. 속어, 비어, 유행어 사용을 센스와 개방성 의식의 참신함을 드러내는 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허물없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면 품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화법의 제1원칙이다. 억양에 신경을 쓴다. 지나치게 높은 톤은 사람을 경박스레 보이게 하고 반대로 너무 조조한 억양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 말 가로채기 양해 없이 화제를 바꾸는 것은 무례한 행위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적합한 언어를 구사한다 바른 경칭, 호칭의 선택이 그 첫걸음이다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예이다. 누구든 대화에서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좀처럼 말할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에겐 적절한 질문을 던져 대화 참여를 유도한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노력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다. 자신의 목소리에 잘 맞는 높낮이와 억양을 선택한다 듣기에 부드럽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여러모로 연습하라 첫 대면에서 여성의 나이나 결혼 여부를 묻는 것은 실례다.